자 오늘 이야기 해볼 것은 8챕터가 나올 때 어떤 것들이 추가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스토리 쪽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현재 7챕터 마지막을 클리어 하셨다면 세리아드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세리아드의 존재가 뭔지 밝혀짐에 따라 신캐 두명이왜 나타났는지 확신이 되죠. 문제는 이 오르타와 존의 이벤트 던전 스토리가 어디쯤에 맞춰져 있냐가 중요할 겁니다. 스토리 작가가 아무 개연성 없이 넣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제 추측은 8챕터 이후의 내용 중어 라스 기사단이 이 휴식을 취하면서 발생하는 일상 에피소드에 오르타와 준이 나타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벤트 던전의 앞뒤 내용이 좀 맞게 되거든요 어 이렇게 연결점을 볼땐 8챕터의 스토리는 어 누가 봐도 전형적인 이 전체 에피소드의 첫번째 마지막 보스를 상대하는 스토리가 되겠죠? 이 8챕터의 마지막은 아마도 대주교 클루에가 최종 보스로 나오겠죠? 지금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 챕터별로 보스가 있는데 이 마지막 두개중한개가 7챕터에 5만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지금 4월 20일자 공식 유튜브에 8챕터 관련 영상이 나오면서 이 보스에 대한 궁금증이 바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은 공식 홈페이지에 보였던 보스 두개가 공개가 되었죠 이 부분 지금 보시면은 해당 실루엣에 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클루에가 맞긴 한데 외형이 다릅니다 저 어둠 속성으로 보이네요 이로써 또 오르타를 키워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6챕터에서는 딱히 비속성 없이도 잘 잡을 수 있었는데 과연 8챕터에서의 어둠 속성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아울해지네요 어둠이 꼭 나온다는 건 보장이 없지만 지금 7챕터 5만 클리어 이후 세상의 끝에 가기 위한 이 입구에서 어둠속성 몬스터들과 빛속성 몬스터들이 문지기마냥 지키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것만 봐도 팔챕터는 약간 빛속성, 어둠속성이 적절하게 섞여서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암시하고 있죠. 스토리의 내용은 세리아드가 기억을 찾으면서 키스톤 찾는 방법을 알았으니 대주교를 찾아가면서 레온이 그동안의 떡밥을 풀거고 8챕터 중간이거나 아니면 마지막 보스를 잡을 때쯤에 새로운 컨텐츠인 키스톤 강화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이 키스톤 강화는 무기 레벨업 중 하나로 5단계 돌파가 됐을 때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추측되는 것은 6에서 10돌파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흔히 RPG에서 볼수 있는 무기 강화 형태가 될 수도 있죠. 이때까지 정령석을 통해 무기 레벨업만 했다면은 키스톤을 재료로 진짜 무기 강화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5 한계 돌파를 찍고 9 0레까지 찍었을 때 문양각인 버튼만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키스톤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뭐 다른 컨텐츠야 몬스터 도감만 봐도 이렇게 빈 곳에 나올 토벌이나 강림전 등 많다는 걸알수 있기에 계속해서 몬스터 처치 관련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은 8챕터에서 드디어 이 전체 첫 번째 스토리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키스톤 강화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윈과 오르타 웹폰을 밀어주는 것과 팔 8챕터 몬스터들의 어둠 속성으로 보이는 결과 오르타를 메인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우스를 쓰려면 은이 크리티컬이 높아야 하는데 크리 패시브가 있는 것은 카르트이기 때문에 카르트도 같이 키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캐릭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제 추측이긴 합니다 일단 6챕터부터 신규 캐릭터가 각 챕터별로 나왔습니다 6챕터에선 오르타 7챕터에선 준 이런 식으로 나왔죠 8챕터에서도 당연히 한 개의 신캐가 나올텐데 제 생각은 이 이름 모를 물속성 캐릭터입니다 정보에 따르면 은 물리공격이고 가죽 장비와 쌍검을 다룬다고 합니다 물속성에 딜러가 필요하긴 했죠 근데 왜이 캐릭터가 먼저 나올 것 같으냐 바로 최근에 올라왔던 인물관계도 게시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커밍순에서 새로운 캐릭터로 이 물속성 캐릭터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관계에는 오르타를 찾는 중이라고 나와있고요 어, 자세히 나와있진 않지만 이디자인면에선 약간 오르타의 장비와 비슷한 느낌이 들죠 이 캐릭터가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나오게 될 다음 대륙의 스토리가 공개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랑몬폰 쪽은 이제 없던 저항이 침묵 저항과 물방울 저항을 가진 캐릭터로 나올 수 있겠네요.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 8챕터 과연 어떤 속성의 몬스터와 신규 캐릭터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현재 이 지루한 형태의 컨텐츠들의 변화가 있게 될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어, 이전과 똑같이 계속 같은 컨텐츠가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떠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재미삼아 이때까지의 스토리와 공개된 떡밥들로 추측을 해봤는데 아실 분들은 벌써 다 아는 내용이라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게임 진행하면서 메인스토리는 전부 다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저의 스토리 저장 채널에서 계속 챕터별 메인스토리가 올라갈 예정이니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쉽게 그랑사가를할수 있도록 공략과 캐릭터의 스토리적인 내용을 달아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